8이 번, 번, 번, 번, 번, 번, 번, 번, 번, 번, 번, 번, 울린 그래서 이런 거할수 이런 거, 이런 거. <웃음>